닭가슴살이 고갈되었다 한창도 아니고 다른 단백질 먹으면 되잖아 달걀도 없다 풀만 있어 우리 집은 뭐야 이 뇌물은 이거는 키워먹는 씨앗이다 오 냉면 육수 유통기한 사망 봉인된 냉동실 개봉 와엑설런트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난다 작년 여름에 넣어놓은 토끼 가면 여름에 집에서 운동할 때 더워서 넣어놓고 겨울이 되었다. 올해 여름에 써야지. 냉동실에는 프로틴이 넘쳐 흐른다. 이 살토끼 사이코패스 자식. 초식동물 토끼 가면 쓰고 육식을 즐긴다. 내가 이걸 언제 산 거지?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네. 빨리 살 빼고 먹자. 프로틴 종류를 알수 없는 고기들 닭가슴살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찾아야 한다 시술 들어간다 미니 붕어빵 살 빼기 전 즐겨 먹던 달달한 간식들 이건 옥수수인가? 이런건 왜 올려놓은거지? 미쳤다 먹고싶다 핫도그 오랜만에 보는 맹목이 버섯 이건 먹을 수 있겠다 옛날에 먹고 남은 소라슈케 유통기한은 알수 없는 건강한 단백질 선물 받은 로얄젤이 있었는지 잊고 있었다 이런거 다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겠어 2019년 제조 4년 전떡이런거 버려야지 와 뭐냐 이 치팅각은 돌았네 순살 고등어 닭가슴살 대신으로 좋을것 같다 문은 발로 닫아야 잘 닫힘 닭가슴살 사오기 전에 한동안 냉동실 털어먹어야 한다 아침은 목삼겹 두부볶음밥 고기는 아침부터 먹어야지 가장 두꺼운 놈으로 픽 닭가슴살 한 조각 크기 정도만 먹는다 156g 합격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두부는 반무 쌀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그냥 먹어도 맛있네 볶음용으로 잘게 잘라준다 목살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 두르고 파 대면먹지 왜이리 하나씩 주워 먹는거야 후추 조금 소금도 조금 이제 그냥 볶으면 끝 이미 고기 반은 다 처먹었다 완성 목살이 퍽퍽하긴 해도 가성비 좋은 부위다 삼겹살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도 아니어서 닭가슴살 대신 가끔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닭가슴살보다 한참 맛있어 목살은 대충 먹어도 기본은 간다 순살 고등어도 나쁘지 않아 대신 고등어는 조리해 먹기 귀찮고 냄새도 많이 난다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시키거나 소금물에 해동시키면 좋다 다시마를 넣어주면 비린 향을 잡아준다 대신 다시마 간장 초밥으로 먹을 것도 아니고 술은 꼭안 넣어도 된다 내가 먹고 싶었어 짜고 자극적인 양념은 입터지기 좋다 자극이 덜한 간장 베이스 양념장 고등어니까 참치액젓 넣어봤다 사케는 필수 왜 이리 많이 넣어 그냥 바로 넣으면 되지 고춧가루도 조금만 다이어트는 물엿이나 설탕 대신 스테비아 넣어주면 된다 매운맛 추가 조림요리에 필수, 무 냉동실에 오래 있던 고등어는 수분기가 많이 날아가 구워먹으면 맛이 없다 요리 잘하는 척 엄지척 냄비 크기에 맞게 3등분 남는 공간에 두부를 넣으면 두부조림 가능하다 양념 넣고 익히면 끝참 쉽죠? 냉동고에서 고등어 찾는게 가장 어렵다 비린맛을 잡는 후추는 조금만 꼭 한번씩 많이 나오더라 처음부터 뚜껑을 덮고 조리하면 비린맛이 많이 남는다 색깔 좋고, 냄새 좋고 뭔가 부족한데 다진 마늘을 빼먹었다 이런 조림은 흰쌀밥에 먹어야지 밥 대신 두부 간단하게한끼잘 먹었다 신선한 게 먹고 싶다 냉동이라 신선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익혀진 거라 살짝 데치면 된다 무침 요리에 필요한 양배추 양배추는 못 참는 개토끼 살짝만 데쳐야 하는데 육수를 뽑아버렸네 살이 덜 찌는 양념장 스리라차 두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설탕 물엿 대신 스테비아 뜨유 두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타바스코 중독 맛 한번 봐야지 스테비아 단맛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존맛탱 완성 소면 대신 오기버섯 새끼 다 집에서 해먹기 너무 힘들다 냉동실 털어먹는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소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 집은 재방문 의사 있음 또 먹고 싶은 맛 술이 생각나는 맛이야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바스코 30년 산, 시 렸다 깊은 보리차맛, 너무 잘먹었 다. 이거 는 어떻게 해먹 어야 하지? 아직 냉동 실에 이런 거 많다. 아주 털어먹어야겠다.